무료 소환 40호부터 다이를 뽑아봅시다 근데 뭐 평가가 그렇게 좋진 않네요 일단 콜라보 캐릭터긴 하니까 좀 그런데 응? 본주께서 보러 오셨습니다 이게 맞나요? 아 중복은 아니고요 얘, 나 여기 있네. 세상에, <웃음> 이걸 10부에 그냥 나온다고? 이게 맞아? 잠깐만, 이거 내가, 내가 모든 운을 써버리고 내꺼 뽑기에서 망하는 강인데? <웃음> 자, 10부 보에 신캐드. 20부. 어, 그래도, 장비는. 자, 뚜릉 아직은 무료니까. 무료무 무료 뽑기잖아? 하, 2단계. 무기는 좀 매, 아, 근데 별로 매운 것 같지도 않은 게, 뭐, 그, 그제 원신이 매웠나? 20보. 40보까지. 마지막. 음.. 무기는 쉽게 나와주지 않는군요? 야.. 아, 아직 그 소환 컨트롤러가 있다 소환 컨트롤러! 어? 야, 이거 3단계잖아! 아니, 이거 무조건 3단계잖아, 지금! 이거 변신하는 거잖아, 상자 무조건! 야 빛도 난다 오로라 빛인데 잠깐만 이거 다이 하나도 안 쓰고 끝낸다고? 잠깐만 뽑기 한지 5분도 안 돼서 모든 걸 끝낸다? 영상을 10분도 못 뽑는다? 이게 맞나? 응? <웃음> 아니 검인데 이 검이 아니야. 아니 검 검이 나와야 되는데. 이 거미 아닌데? <웃음> 아니? 거미 이 거미 아닌데? <웃음> 어, 어 다르게 생겼죠? 이 거미 이 거미 아닌데? 나란 <웃음> 자 그러면 이제는 이제는 진짜 다이아입니다. 아이야 갑시다 아웃 때까지 오 잠깐만 뭐지 뭐지? 어 잠깐만 상자 두 개? 아이 이성무기? 이 잠깐만 이거 오로라 빛이니? 근데 빛이 안 나는 것 같다 이거? 이것도 이성무기인가? <웃음> 아니 어 아니, 이성북이는 3단계 박스 주막안 되지. 이거는 좀, 이건 좀. 아, 이건 좀 불편한데? 자, 이번엔 없구요. 아니. 아, 네, 택배가 그 택배예요 택배 그런 느낌이에요. 아, 뭔가 기분이 좋았는데, 뭔가 좀 상당히 좀 찝찝해졌죠? 지금. 좋은 것 뜬지 어떻게 알아요? 택배가 옵니다. 택배가 똑똑, 여러분 오셨어요? 하고 택배가 와요. 그럼 여기에 이제 빨간색 도장이 이제 취급주의 같이 이렇게 들어오면, 뜨면 이제 3단계 하얀 박스가 있습니다. 피규어 박스 중에 이제 하얀, 하얀 피규어 박스가 들어있어요. 하, 이거 좀. 아 어떡하지? 큰일 났네 지금? 아니 갑자기 그 3단계 박스 다 나와놓고 뭐 이,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솔직히 아좀 찝찝하고 얼마나 과금한 거예요? 과금 안한 거예요 모아둔 겁니다 아마 모아서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분재 게임이라 아, 빨간 게많네요 쏠쏠하게 모일수 있습니다 이거 근데 상승할 때까지 뽑는 거 맞아? 흐름이 끊겼어. 어떡하지? 어떻게 흐름이 끊겨버렸어. 이제 제발 나오자. 다음 캐릭터도 뽑아야 돼. 제발! 재개정으로 아, 바꾸자고요. 탕진을 탕진을 하신다고 하는데 아 이미 망했어 뽑기는 사실. 하. 하. 제발 이제 나올 때 됐잖아. 이렇게 날놀렸으면됐잖아 제발. 아. 내계장 아닙니다. 아, 백 개짜리? 아, 아, 아. 백 개짜리 다 했어. 아, 다른데. 그럼 망치면 안 되지. 아, 그니까. 잘 가. 가지마 행복에 떠나지마. 어, 제발 이번엔 제발. 자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이성 두개 뜨는 기만 하지 말아줘 제발 아아 아, 불안한데 아 불안한데